메뉴판 위에서 우리 시선이 어떻게 이동되고, 그 결과 메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에, 실험 연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서론. 그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뭐 이론적 배경, 메뉴 디자인. 자, 메뉴판 위에서 고객의 시선 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연구를 계획한다. 표본을 자, 이렇게 설정을 했다. 표본은 음, 우선 서론부분에서 이 연구를 왜 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 들어갑시다. 목적이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는 데에는 선호하는 음식과 같은 기호 특성과 제작시 특정 아이템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경영인으로서의 통제가 쉽지 않은 고객의 기호 속성 외에 통제 가능한 통제 가능한 메뉴의 위치 속성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정한 유형의 시선이동 이동모델 시선이동모델을 이동 개발한다면 이 과학적 경영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고객이 메뉴를 대할 때 고객의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를 연구하여 한국인의 시선 이동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메뉴 제공자들이 고객의 메뉴 공간상의 위치에 관한 관념 세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지 규명하며 메뉴 선택 시 고객의 개인적인 기호 특 속성과 메뉴의 디자인, 속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과 설문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자, 목적이 이제 나왔죠. 자,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 배경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현재까지 이런 이런 연구가 되어있다 져 그러는 이론이 막나가 됩니다. 메뉴 디자인은 뭐뭐 뭐 어떤 것이다. 그리고 메뉴판 위에서 고객 시선 이동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재 이용 가능한 메뉴 디자인 및 시선 이동에 관한 연구들 많이 했죠. 뭐 리빙톤 뭐뭐 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선 이동에 대해 가지고 메뉴 디자인과 시선 이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자,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다는 걸쭉 이제 나열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는 자, 이렇게 연, 실험을 해서 연구를 했다. 표본은 어떻게 설정했냐? 본 연구의 핵심은 메뉴판 상에서 메뉴를 읽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어떠한 패턴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표본은 메뉴판을 읽는 불특정 다수, 로 정했다. 자, 불특정 다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 이렇게 표본 선정은 남자와 여자 했고 시선 이동 차이와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 비율을 유지할 목적으로 남녀 동일한 비율로 일단은 시, 실험을 진행했다. 그 말이에요.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이런 비율로 표본 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단면, 원 폴더, 그 다음에 양면, 투 폴더, 삼면, 쓰리 폴더 등세 가지 형태의 메뉴판 20개를 특수 제작해서 20명의 면접 조사원이, 조사원이 각 50명씩을 대상으로 메뉴판 상의 시선 이동을 실험, 이동을 실험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중심으로 한국인에게 조사를 했다. 자, 메뉴판은 이와 같이 이렇게 단면, 그 다음에 양면, 세개 면, 있을 때, 이렇게 단면은 상단, 중앙, 하단,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양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그 다음에 중앙, 삼면은 왼쪽 상단, 왼쪽 하단, 그냥 중앙,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자, 이렇게, 이제, 실험용 메뉴판을 만들었어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험 실험 및 실험지 구성은 자, 실험지 구성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도출을 위해 두 단계의 자료 수집 방법을 취했다 자, 먼저 세 가지 형태의 실험용 메뉴판을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 조사 대상자를 실험했다. 그 다음, 실험용 메뉴판 제작에 있어 고객의 시선 이동은 명확치 않는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관념의 이동이, 관념의 이동이 시선의 이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기에 실험용 메뉴판 위에 시각 이동 위치를 나타내는 서열, 순열 연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이한 표시나 기호 등의 사용을 피했다. 그러니까, 피했고, 위에 표시같이 실험 대상자가 메뉴판에 표시나 기호에 의해서 서열 순열 연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중앙, 왼쪽 상단, 뭐 하단, 이런 식으로, 글자를 사용해서 실험 중 도출될 수 있는 잠재적 현상을 제거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실험을 했다. 그 말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기존에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설을 이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뉴상에서 고객의 시선은 우연한 패턴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이 실험했는 데이터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단면 메뉴일 경우에는 메뉴판 중앙 위치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양면일 경우에는 왼쪽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서 오른쪽 페이지의 4분의 3 지점을 연결하는 사선의 바로 윗선의 시선이,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집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이제 살펴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3면일 경우에는 메뉴 중앙지점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 제공자와 메뉴 이용 고객의 메뉴판 위에서의 시선 이동 패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메뉴 어느 위치에 어느 품목을 배열하느냐에 따라 메뉴 판매 빈도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메뉴 기호 속성과 디자인 속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 뭐, 이런 가설을 세웠다. 자, 세워놓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이렇게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로 매뉴판상의 위치를 변수화한 후그 빈도와 순열을 통계 처리했고, 이 측정 순서관계를 밝히는 척도로 뭐 중앙값, 서열, 상관관계, 서열 간 차이 분석을 해서 카이제고 검정 통계량을 검정했다. 그다음 뭐 몬테카를로 테스터 뭐 등을 실시해서 속성 요인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 후 속성 간의 대형 표본 t 검정을 실시했다. 자, 이분 여기는 통계적인 내용이 이제 분석 방법은 어차피 통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를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SPSS의 통계 프로그램 쓰면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 조금의 통계적인 개념만 가지면은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비싸요. 돈이 비싸. 근데 개인이 살 정도는 아니야. 몇 백만 원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학교에 구매했는 SPSS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통계 좀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요, 이거 몇 백만 원 들어서 하는 이 SPSS 통계 프로그램 없어도, 없어도요, R이라고 그러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R R 프로그램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몇줄 이렇게 명령만 해가지고 하면 은이 SPSS에서 할수 없는 것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통계 이 소프트웨어 이걸 조금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SPSS는 학교에 가지고 있는 거 쓰면 되고. 근데 이게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딱쓸수 있는 데가, 어? 몇, 몇 자리 뿐이야. 이, 우리 여기는 없어. 그래서, 자, 통계 분석을 어차피 해서 나중에 자료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럼 자, 자료를 분석했는 결과가 이제 조사 대상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이렇게 조사 응답자 성별은 803명 중에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고 연령대별로는 각각 얼마 얼마 이고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겠지, 그죠? 통계, 통계치입니다. 자, 통계치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메뉴 제공자들도 이렇 이렇다. 메뉴 제공자는 조사 대상자, 메뉴 제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게는 뭐냐 하면은 고객이 아니고 이 메뉴 제공자라는 얘기는 실제로 어떤 식당의 그 메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이분들을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메뉴 제공자 조사 응답자는 94명이었고, 남성 76명 80.9%, 여성 18명 19.1%이다. 연령별로는, 연령별로는 뭐 10대 몇명 이렇게 됐고, 그럼, 자, 결과, 결과가 한번 봅시다. 표 1에, 자, 단면 메뉴판 위에 고객 시선 이동은, 어떻게, 자, 1위, 2위, 3위. 자, 1위가 상단에 3, 297명, 37%. 중앙이 59%, 하단이 4%, 1위가 어디에 중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9% 상단입니다. 첫 번째 딱 봤을 때 중앙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어디로 이동했나 하면은 49%가 위쪽으로 중앙에서 상단으로 이동했고 그다음 하단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는 시선 제일 처음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 중앙에오더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퍼센테지가 가장 높더라. 그럼 양면이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그죠? 이3면이면 어떻게 될까? 어디에 딱 시선이 처음에 가장 많이 머무르느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인 거, 양면, 삼면일 경우 다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양면일 때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퍼센트 높은 데가 47.9, 중앙이네요. 자, 중앙에서, 그 다음, 어디로, 두 번째는 어디로 이동되나, 왼쪽 상단으로 갔네? 중앙에서 왼쪽 상단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고? 26.3이 가 오른쪽 상단으로 갔다가, 그 다음, 왼쪽 하단으로 왔다가, 오른쪽 하단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갔단 말이고? 자, 중앙에서, 왼쪽 상단으로 갔다가 그다음 왼쪽 하단으로 아, 오른쪽 상단으로 갔다가 왼쪽 하단으로 갔다가 <웃음>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Z 형태로 움직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이래 움직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딱 했을 때, 눈이 어디로 움직이나?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움직였는가 하고, 이거하고 또 지금 다르거든요? 또 달라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 보세요. 메뉴판 위에서 시선 이동과 메뉴 선택에 관한, 자, 단면일 때, 1번, 중앙에서 2번으로 올라갔다가 3번으로 내려왔다. 자, 양면일 때 중앙에서 첫째 시선이 딱 중앙에 꼽히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조사 안된 연구도 나옵니다. 그 다음, 한면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 센터다. 자, 이쪽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갑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좀 많은 퍼센트의 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렇게 움직인다. 첫 번째는 어디야? 센터네. 그죠? 센터에요. 자, 센터인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단면, 어? 양면, 삼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우리, 내가 고객에게 팔고 싶은, 가장 많이 팔고 싶은 걸 어디에? 어디에 위치시켜야 됩니까? 그럼 중앙에 위치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메뉴판을 갖다가 만들었는 그그그 그, 그 주인들 레스토랑 주인들 아니면 메뉴판을 만들었는 그분들에게 물었는 결과는 과연 이거와 일치될까? 안되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고객 시선 움직이고 초점 맞춰지는 거첫 번째 시선 초점 맞춰지는 거 이거하고 메뉴판하고는 그냥 뭐 별개로 제작된다 이얘기예요 실컷 연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는 게, 자, 이 논문에서 그런 결과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결론은 이렇게, 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 결론이 왜 이렇게 어? 노 자, 본 연구, 그러나,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메뉴판 형태로만 연구했는데, 에, 이란 연구 결과는 모든 레스토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란 연구의 결과를 좀더 객관화시켜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의 유형을 좀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 이어질 연구 방향은 실제 연구 방향 실제 메뉴판 위에 배치된 각각의 메뉴들의 매니, 매출 실적과 빈도수를 조사 분석하여 위의 연구를 다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위쪽에 좀더 읽어봐야 되겠네? 그니까 기존에 뭐 나왔던 이런 거하고요, 비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뭐좀 동떨어진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몇 명에게 조사했다 그랬어요? 1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쓸수 있는 데이터는 1000명이 다안 되고, 그렇죠. 1000명 했는데, 120개는 자료로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제거했고 880개 표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뭐 어찌됐든지 실험 데이터 가지고 통계 처리해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간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인령대별로 움직이는 방향도 다를 거예요. 어떤 공통적인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좋은 결과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됐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 이 고객들이 시선 흘러가는 초점이 맺혀져서 시선이 흘러, 시선이 이동되는데. 어디에 기억이 가장 많이 남을까요? 처음과 끝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나갔는 데는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과 끝, 이쪽에 그 메뉴북을 만들 때 진짜 우리 레스토랑이 팔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뉴를 위치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걸 위치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메뉴판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그 레스토랑 관리자 주인에게 물어봐도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뭐, 그냥 의미 없이 메뉴판을 제작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연구 했는 거와 실제로 적용하는 거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런 내용.